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많이 길어서 왔어요. 이거 어떡해요나 머리 자르고 한 3일 쉬어야겠다. 왜요? 소가가 아파서. 아 제주도에서 동생이 올라왔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많이 길어서 왔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우와... 이거 내 얼굴 두 배다 <웃음> 원래 얼굴 작은데 이렇게 커 보이냐? 아, 제주도에서 뭐 라면집에요? 네 라면집 가고 있어요 어 그래? 제주도 가면 많이들 가세요 제주유에서 월정리 근처 돈안 받고 저거 해주는 거예요 많이들 놀러 가세요 머리 좀 단정하게 잘라 드릴까요? 네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충분히 단정한데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해서 단정한 머리로 순식간에 변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는거지 cp 단점다 와! 1년이 날아간다. 1년이. 잘루한 3일 쉬어야겠다 왜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머리 길러 가져왔어요. 1년을 대단합니다. 저한테 자르려고 1년 동안 길러 왔답니다. 아 기특하구만. 네, 사막기. 저거 해줘. 오, 시원하겠다. 신기하지? 하하하하하하 그 블랙 형 유튜버의 야수에서 그 미남으로 간다는 그런 콘텐츠로 머리 자른 거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봐주세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래 형이 그때 자르고 안 자른 거예요. 어... 맞네. 맞네. 그때 자르고 안잘랐구나 내다 네, 정리할 겁니다 네. 응. 어, 그러면 끝내는 걸로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러면 끝내는걸로 한번 마셔볼까 이제부터 자, 스타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가위질이 어느정도 필요한거예요 그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한참 잘라봤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또 오늘은 이거 댄디한 머리를 원하기도 하고 저부터도 좀 깔끔하게 잘라주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상황 설명을 조금 약간 들 하고 편집자 분한테 어 빠른 배속으로 하지 말고 제배속으로 그냥 놔둬라 할게요 <웃음> 한번 봐주세요 <웃음> 이렇게 자르면 돼요 요정도만 자르시면 어 깔끔하게 스타일을 낼 수도 있고 아주 좋죠 깔끔합니다.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치시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댄디한 거니까 너무 바싹 치지 마시고 밑에 라인을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자 밑에 이 부분이 그레나룻 쪽이 많이 떠 있잖아. 일단 이거는 머리 감고 도 보면 네, 이렇게 약간 머리에 또 웨이브가 있으니까 훨씬 좋네 뭔가 깔끔하고 자 이쪽은 똑같아요 저희가 맨날 잘르는 그 스타일대로 잘라드리면 돼요 밴드기 때문에 밑에 라인 그레나루 쪽을 너무 하얗지 않게 잘라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쪽이니까 조금은 천천히 가주시는 게 좋아요 잘못해서 기스나면은 어, 또한님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기스만은 조심해야 돼요 귀쪽도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귀라인 정리하실 때 귀에 어, 기스 안나게 잘 해주시고 제주도 살이 좋지. 나도 가고 싶다. 내려오시는 형님. 아, 어? 내려오세요. 라면집 어디로 가라고? 제주, 제주, 제주. <웃음> 아, 제주로. 아, 알았어. 경제 다 자르면 게 거울 보고 자릅니다. 어? 이게 <웃음> 이게 머리가 살짝 올라갈 거라. 음. 이 상태에서 속에 약간 질감 처리를 조금 해주면 어? 손으로 살짝 건들면 싹 붙는 느낌이 날거야 어때? 음... 어때? 음... 속에, 겉에 질감 처리 안나니까 지저분하진 않고 속 쪽으로 해서 한 번씩 막 이렇게 정리해주면 겉에는 그대로 놔두고. 시원하시겠습니다. 개운하시겠습니다. 어 어때?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들 있어. 내가 아무리 잘 잘라도, 어? 약간 겸손하게 받아들있는 거야. 맞아? 겸손인가? 아 어,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도 튀어나온 부분, 머리가 길었던 부분이라 그 마무리는 깔끔하게 천천히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깔끔하게 어, 아주 깔끔하게 됐죠. 어우, 완벽합니다. 일단 깔끔하게 됐고요. 자, 일단 머리 감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수치고 어디는 수안쳐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잘 보시고 어, 또 한번 이렇게 머리를 길러오신 분들이 시면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초보 미용사 화이팅입니다. 자, 어때요? 어, 머리 어때요? 어 좋아요 만족해요 깔끔하십니까? 네! 음. 야 훨씬 낫네 너 길러지 마라 아니야 근데 길러서 묶어도 느낌이 있었어 사실은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 <웃음>